손은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얘가 같이 가주면 다 떨어져요 이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체가 어디에 머물지 몰라요 백스윙탑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러드 박세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왼손으로 체를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. 대부분 제가 보니까 레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스윙을 하실 때이채를 이렇게 보내주지 못하시고 대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채를 이렇게 돌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전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팔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쳐야 된다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거랑도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자 되게 중요해요 일단 시작 테이크 백때 왼손의 시작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점은 일단 두 손이 이렇게 같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결국에는 오른손이 백스윙 탑 끝까지 갖고 올라갈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올라갈 건데 왼손이 오른손이랑 같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왼쪽 겨드랑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른손은 이렇게 땡기고 있는데 얘가 같이 가주면 다 떨어져요 이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체가 어디에 머물지 몰라요 백스윙 탑에서 그래서 이게 깔끔한 스윙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깔끔한 스윙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왼손 손의 방향을 좀 알려 드릴게요 테이크백 때 오른손이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안 따라가고 내 몸에 붙이려면 얘랑 반대방향이 아닌 얘랑 다른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요 왼손을 얘랑 반대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팔이 안 움직이겠죠 막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겠죠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얘랑 아예 다른 방향 그게 어디냐 나의 오른쪽 어깨 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의 왼손 오른쪽 어깨 쪽으로 돌려줘야지 내가 최대한 안 따라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때는 왼쪽 어깨 쪽 심지어 어깨선상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왼손을 이렇게 쭉 빼서 나가지도 않아요 왜냐 여기까지만 올려주면 땡겨가고 있는 오른손이 알아서 다 아, 땡겨 갈 거예요. 그래서 예쁘게 왼손도 펴지고 몸도 다딱 땡겨 갈 거고 바디턴도 예쁘게 자연스럽게 다될 거기 때문에 얘만 여기 위치만 딱 잡아 준다면 백스윙은 거의 알아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자 백스윙은 자 요까지 돌려주세요. 손바닥을 이렇게 오른쪽 어깨까지 돌리고 그 다음에 몸을 돌리는 거예요. 봐봐요. 제가 오른쪽 어깨까지 손을 돌리고 싶어요. 근데 내가 얘를 요까지 돌리는데 갑자기 몸을 같이 돌게 되면 전 죽었다 깨어나도 오른쪽 어깨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오른쪽 어깨까지 갈 때까지 만큼은 어깨는 기다려줘야 돼요. 갔으면 그때 돌아도 돼요. 아시겠죠? 자 백스윙은 요까지 자, 왔으면 돌고 자 다운스윙 때좀 말씀을 드릴게요. 다운스윙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이제 힘이 들어가요. 힘이 어떻게 들어가냐? 새끼 손가락부터 도레미라고 할게요. 새끼 손가락부터 들어가요. 도레미, 새끼 손가락, 네 번째 손가락,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새끼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이니까 따다당 차례대로 눌러줘야 돼요. 약간 그러니까 새끼 네 번째 세 번째 따다당 하면서 채를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. 이렇게 따다당하면서 채를 방향을 바꿔주되 채가 어,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 선을 침범하면 안 돼요 요렇게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잖아요 요 라인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이랑 평행성이 돼야 돼요 여기서 따라랑 하고 탕 나와 있어야 돼요 이때 손바닥에 보시면 딱 체가 걸려 있어요 이 색손가락이랑 손바닥이랑 이렇게 지렛대가 걸려 있어요 이게 애기 통통이 여기서 애기 통통이가 딱 걸려 있으면서 손이 저보다 앞에 나와있죠? 지금 앞에 나와 있을 때이 통통이 가지고 이 체가 공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나보다 앞쪽에서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지렛대가 없으면 이렇게 앞쪽에서 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렛대가 없으면 이게 어깨가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높아지면서 팔은 내 몸이랑 가까워지겠죠 이게 지렛대가 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서 내 무게까지 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현상이 되지 않으면 얘는 펴질 거고 얘는 올라갈 거면서 스피나웃시든뭐 등등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왼손은 왼 오른쪽 어깨까지 올려서 돌리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는 힘, 새끼손가락부터 해서, 새끼손가락, 네 번째, 세 번째, 꽝 힘을 주면서 지렛대를 만들어주세요. 딱. 지렛대 만들어서 평행성이 됐죠? 그럼 여기서부터 공까지 이 지렛대 가지고 채만 가지고 들어오면 딱 일자가 만들어져요. 그래서 땅 치고,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쏙. 여기서 반동. 하나, 둘, 셋. 반동으로 왼쪽 어깨 쪽으로 들어가면 예쁜 left arm rotation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? 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